어, 자, 본영이 트로즈. 본영이 생일입니다. 자, 본영아좀 놀라 척좀해야 돼. 너무 연출할 기분이 많이 드나? <웃음> 아, 그래. 저, 홍역주와. 그래서 오늘 본영이가 저, 호닥으로서 처음 생일입니다.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미 대서했는데 하여튼 오늘 몇 번째 생일이냐? 3십 번째 아니 내 말은 여기서 아. 몇 번째냐? 우리 채연구시에어 일곱 음. 번 7번?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 8번, 여덟 8번, 네. 번이나 생일했어? <웃음> 그런가? 여덟 번이나 생일을 해 먹았답니다. <웃음> 아, 그래 하여튼 저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고맙고 열심 언제나 늘 열심히 일했을서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또 소감 한번. 아, 네 저도 어. 매년 온 생일이지만. 항상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어. 어. 함께 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어.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, 그래 나도 좀잘 챙겨줘라 <웃음> 예. <웃음> 내가, 내가 챙겨주는 건너네들날잘못 챙길 것 같긴 한데 그래.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불구고 네. 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교 선생님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